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볼 것은 뭐냐면요 신학기를 맞아서 자기소개 ppt를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어, 제가 만들어본 자기소개 ppt는요 이렇게 좌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사진이 있다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만한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좀 특별하면서도 그리고 뭔가 눈에 띄는 PPT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이 사용하시기 좋은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부터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ppt는요 그냥 제가 성격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다는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딱이 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뒤에 있는 거는요 다 도형입니다 도형 두 개를 배경으로 집어 넣은 거예요 일단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일단 도형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똑같은 도형을 복사를 해 줄게요 자 똑같이 도형을 복사를 했더니 이렇게 딱 절반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두개 도형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개체서식에 들어가셔서 선 없음 채우기 색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 어떤 것이든지 해주셔도 좋은데요 저는 파랑색 하나 오른쪽에는 살짝 주황색 같은 빛에 이런 색상을 넣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여러분들의 사진을 넣어 줄 건데요 제가 일단 사진 하나 그냥 가지고 와볼게요 자, Get Image b a n 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이런 이미지를 활용해 볼 건데 뒤에 있는 이 배경이 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사진 중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뒤에 있는 배경을 제거를 해볼 건데요 이미지를 선택하면 상단에 그림도구 서식이라는 것이 생기고요 왼쪽에 배경 제거 라는 것이 뜨게 될 겁니다 이걸 눌러볼게요 이제 뒤에 있는 배경은 날아가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생성이 되는데요 보관할 영역을 하나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배경을 제거를 해볼 겁니다 뒤에 있는 보라색 부분이 배경 제거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누르면 와우 배경이 제거돼서 뒤에 있는 배경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도 여러분들의 성격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똑같이 배경 제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뒤쪽에 조그만한 그림을 한번 그려 볼 거예요 요거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요 그림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직접 마우스로 그려 본 겁니다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어요 도형에 가면 여기에 자유형 도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교하게 그릴 수는 없겠지만 마우스로 하나 그려 볼게요 크게 그리셔야 돼요 일단 하나, 둘, 셋자 이렇게 해서 더블클릭하면 이런 날개 모양이 나오죠 자 근데 이렇게 보면 뭔가 좀 되게 촌스럽잖아요 근데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선의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 줄 거고요 너비를 한 3pt 정도로한 다음에 크기를 작게 만들어 볼게요 와 뭔가 좀 되게 느낌있게 나왔죠 어, 이렇게 자유형 도형을 그리실 때는 크게 그리시면 훨씬 더 느낌이 좋아져요 나중에 작게 만들었을 때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날개를 두개 만들어줬습니다 정렬 회전 좌우대칭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죠 뭔가 좀 천사 같은 느낌이죠 자 여기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악마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자유형 도형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중간에 네모 상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삽입 도형 네모 상자를 이렇게 그려 줄 거고요 선 없음 흰색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눈에 띄는 글꼴로 써 볼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 클릭하셔서 나의 성격 두 가지 입력을 했고요. 이 나의 성격 두 가지라고 하는 이 글꼴은 어떤 글꼴을 써볼 거냐면요. 배달의 민족 연성체라는 것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꼴을 크게 해서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작은 글은 나눔스퀘어 라이트체를 쓰고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장 제일 첫 번째로 만든 ppt를 활용해서 두 번째 세 번째도 똑같이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지금 방금 만든 이 ppt를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해줍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이미지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도형도 작게 오른쪽으로 이동 그리고 파란색은 다 채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는 좀더 크게 날개도 이동시켜 주실게요 이제 네모 상자는 오른쪽으로 이동 그리고 내용을 하나하나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켜줬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좀 거슬리신다고요?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이고요 자 이것을 여기에다가 제가 모핑이라고 하는 효과를 줘볼게요 오피스 365 안에 있는 파워포인트에는 요 모핑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는데 모핑이라는 효과를 쓰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자가 변하는 느낌 이미지가 커지는 느낌으로 발표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다 설정을 해주시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모핑 효과와 자유형 도형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 드린 거고 그리고 하나하나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린 거니까 꼭 이렇게 똑같은 방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만들어 보시면 저도 참 뿌듯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소개 멋지게 해 보시고요 여러분들만의 프레젠테이션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